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근본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서 아, 요약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사업계획 사업목적 효과적인 기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함이 목적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어, 선정된 주간기간이 중소기업 등의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현하며 지원예산으로서는 정부출연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되며 지원 분야로서는 주간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로서는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은 주간기관 이렇게 추진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유형에서 신청 자격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바우처 수, 아,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이며 사업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 부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일곱 개의 가, 어, 내용이 있네요. 그 기간에 어, 아, 그 지원 제외 부분에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 신청이 불가하니까 참고하셔서 자금 어,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어, 사업의 평가 절차도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적합성 검토, 어, 현장 확인, 어, 정부 추정금, 합약 체결, 이런 단계로 가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기술화 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제가 볼때 지원예산이 정부출연금 9억이면 은 제가 볼때 일반 중소기업이 신청하기에는 아 조금은 아좀 무리수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기술사업과 지원사업 또한 일반 중소기업이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은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신성장 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